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고기도다 항상 기도다나 주께 왔사니복주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뿌도다 나 죽게 왔사오.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 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이움직 <목소리도>